저는 술을 매우 좋아합니다 술을 밥보다 많이 먹어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마시고 우울하면 우울해서 마시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마시고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도 마셔요 아 참고로 저는 소주를 꼭 물과 함께 먹어요 소주 한병 마시면 꼭물한통 마셔야 돼요 그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응, 마이 스타일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는데요 그날도 친구랑 둘이서 소주 다섯 병이랑 물을 다섯 통을 마셨어요. 택시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. 아 손님 다 왔어요. 여기 맞으시죠. 손님. 아뭐 뭐.. 뽀글라고요 아.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엄마가 저한테 온갖 쌍욕을 다 하더라고요. 야이 찌집애야 얼른 일어나 어서 일어나. 개 집에 간 말이야. 아우 미친다 정말. 이걸 이걸 누가 데려갈까? 어? 어차피야 이러지 못해. 아 엄마 왜 그래?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. 아우 진짜 짜증 나헐 일어나 보니까 침대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어요. 엄마, 내가 술 먹고 방에서 소변 보는 건가? 아, 설마, 아, 설마, 아닐 거야. 아니야 아니라고. 많이 당황했지만, 제 자신을 믿기로 했어요. 당당히 아주 뻔뻔하게 엄마를 쳐다온면말했죠 아우, 그거 물이야. 물이잖아. 어제 술 한잔하고 목말라서 물 가져와서 먹으려다 엎질렀나 보네. 내가 그거 닦으려고 했는데, 정신없어서 잤나 보다. 어. 야이, 정신 나간 개집애야 네 눈깔에 이게 물로 보이냐? 물로 보냐고 아이 정말 물이라니까! 어제 새벽에 물 마시러 갔다가 엎질렀다고 말했잖아! 제가 너무 당당하게 두 눈을 지켜뜨고 엄마한테 얘기 하니까 엄마는 긴가민가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뚫어져라 그 사건 인장을 쳐다보셨어요. 그리고 다시 확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. 아우! 이게 물이면 네가 지금 쳐먹어봐! 네가 한번 쳐먹어봐 이겼나! 원래. 으아아아아아악 <웃음> 저는 그날 서른 넘어서 엄마한테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. 엄마 올해는 꼭 똥줌을 가릴게요. 사랑해요. <웃음>